내리가 없어져너 어떡하냐. 마지막으로 요거. 어, 없어지기 전에 한번 영상으로 남겨 놓자. 어. 내일 여기 없어진단 말이야. 이거 내일 땅공을 응? 어? 땅 하고 땅단 말이야. 땅. 못 지야. 땅공을 땅하고 요 두개가 땅 하고 없어져대 아 고마해 수빈이 어? 싫대잖아 아, 응. 영 영사... 봐봐 남겨 이제 내 없어지는데 내일 어떻게 하는지 제게 이제 없어져요 그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 여기 <웃음> 아 진짜 아, 모자이크 해라 응. 아, 아이고 두 마리 세 마리 아이고 우리 체리도 아이고 오늘 마지막 날이야 음, 여기에 땅 하고 없어지면 은땅 하고 <웃음> 아빠 <웃음> 너무 <웃음> 웃겨 진짜. 땅 하고 없어지면 쿵 떨어지지. 땅 하고 없어지면 콩 하고 떨어지는 거야. 알아? 내 그거 하러 가는거 알아? 그래서 너 방금에 전 추루 먹었고 이제 끝이야. 추루는 음식. 어, 이제 못 먹어. 못 먹어. 음, 괜찮아. 그거 잘하고 오면은 맛있는 거더 많이 줄게. Teddy. Teddy. t e 체리. 체리. e d d y Teddy. Teddy. t e d d 체리. e d d y Teddy. Teddy. t e d d 어 Teddy. t 축 d d y t 축축 d y 순이가 화를 안 내. 응. 지금 바로 못하게 어. 해야 돼. 안 돼. 안 돼. 너 일로 아빠한테 혼나야겠다, 너. 너 아빠한테 혼나야겠어. 오늘 애들 마지막 만찬인데. 아이고 오늘 이거 얼른 먹고. 이제 못 먹는 거야, 너네. 빨리 가서 먹을 준비해. 여기 있지 말고. 이리 오세요. 순이, 너도 추를 먹자. 이리로 와. 순이? 아, 이제 다 따라왔어. 어? 순이, 너도 가자. 아 빨리 빨리 먹네. 망고는홀가 꼬리를 세우고서 먹네. 너무 맛있어. 그 음식. 그 음식! 어, 체리하고 망고가 그럴 거 같긴 한데 체리하고 뭐지 하고. 혹시 몰라서 망고도... 공사. 다 먹었어, 체리. 수을 어떻게 낼지 모르니까. 봐봐, 이제. 망고 머리 두는 순간 체리한테 뺏긴다. 어, 뺏겼다. 뺏겼어. 아 체리야 아, 망고도 먹어야지 망고 머리들면 저렇게 돼다 먹었다 깨끗하다 이제 밥 치울게요 아, 이제 싹 치우고 물그릇도 다 치우고 밥그릇도 다 치우고 거기 자동 급식기도다 치우고 싹다 치워야 돼 검다라 순이도 내일 아침까지 금식이네 어, 뭐야. 아이고, 아파가지고. 오, 울어가지고. 아이고, 아고 아이고, 울이가지고이고 아이고, 너무 아프지? 아이고, 아이고, 아고아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 체리, 아이고, 리 체리 체리, 체리. 체리, 괜찮아